요즘 소액 투자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투자도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시면 안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동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구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고 공항 이전이나 k2 이전 부분에 확실하게 지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물론 혁신 도시 대부분이 공공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대부분 본인의 집들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권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실제 빈방이 없을 정도로 원룸 임대 사업이나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나무랄 곳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임대 가격도 조금 낮은 편이지만은 사실상 예전보다는 좀 올랐고요. 왜 그런가 하면 유동 인구적 공공기관에 어떤 유동인구도 있지만 경산쪽에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신축으로 돼 있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선호하기 때문에 반양월 쪽으로 대부분 좀 몰리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반양월 혁신도시 부근 쪽으로 하고 대학병원 이전 마찬가지 한방병원도 이전이 확정된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 상승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아파트 가격은 향후 얼마나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파 지구 와연호 법조타운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혁신 도시의 집값 상승도 약간은 기대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는 지인이 분양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한번 찾아 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보통 오피스텔이 200세대 300세대가 아니라 아파트 세대만큼 1 0 0 0세대즉1046 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오피스텔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2월 달에 준공까지 끝난다고 하니까 향후 집가 가치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들어가서 보시면 상가는 많이 죽었습니다. 반영을 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에 대부분 상가 임대들이 많이 붙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상가는 당연히 좀 오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치가 좋고 세대수가 좋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로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구 전역에 오피스텔이 많이 짓고 있지만 세대수가 대부분 적습니다. 물론 땅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땅 부지 구입이 힘들기 때문에 세대수를 적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분양가격이 원룸이 1억 4천부터 시작이고 투룸이 2억 된데요 제 생각에서는 투룸보다 원룸으로 저렴하게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은 70% 까지 가능하고 계약금은 천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4 8 0만원에 프로포션까지 적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세대수 및 당후 집가 상승 요인까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인의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을 한번 보시죠. 하층까지 자수식 주사장이에요. 네. 그리고 1046호실이고, 네. 여기가 1동, 여기가 2동. 근데 아, 여기 보면은. 없더니 여기가... 단지가. 맞네요. 46호씩. 예, 예. 와...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한 단계 더 높죠. 이쪽이. 1층 더 높아요. 여기가. 아... 1층 더 높고, 여기는 2층까지가 이거 상가인데, 뭐, 백화점 정보로 되게 상가가 천장이 높아요. 예. 여기 3층에서 15층까지. 여기는 극장이 2층, 3층. 그 다음에 락볼링장 이 있고, 1층은 상가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상가도 가는 출입구고요. 여기가 이제 앞에가 여기 동양, 여기 남양이에요. 이남향이 음. 뭐 투룸인데 여기는 완판됐어요 없어. 요 음. 여기 13평대 였거든요 실평수입니다 실평수가 아 실평수가 실평수가 스단가하고 똑같이 실평수를 얘기하대요 <웃음> 음. 음. 공용면적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루프탑 정원 여기는 음. 여기 보시면은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요 안에도 그렇고 음. 요 안쪽은 다 이제 원룸이에요 안에는 다 이게 있다. 4개 동입니까 그러면? 2개 동이에요 이게 ㄷ자로 이렇게 돼있다고 보시면 돼. 요아 붙어있다 네, 두개동으로 두개동인데 여기가 1동 여기가 이동인데그 네. 다음에 요 안에 여기서 네. 저 동간거리가 65m예요 거리가, 아, 거리가 어느정도 넓 늙... 예, 예. 있다 아파트보다 동간거리가 더 넓다고 보시면 음... 돼요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요기 거리가 26m 음... 이 지금 이제 온룸 같은 경우는 이 안을 팔아야 돼 지금 음... 국향 지금 좀 남아있고 테라스만 남아있고 아이타입은 음... 되게 평수가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가격이 좀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크지도 않는데 뭐 평수 대비 그리고 이 앞쪽에 투룸은 지금 분양이 여긴 다 됐고 돼요 완판인데 지금 약 예. 3대 7이에요 비율이 예. 투, 투룸이 302개씩일 0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m이라고 있는 게약 예. 17평이에요 17평수만 아... 근데 예. 여기 딱두 개인데 등을 예. 딱 쥐고 있으니까 여기 좀원났잖아요 이건 좀 팔기 아... 예.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옆으로 서쪽으로 가보시면. 여기도 투룸. 음. 투룸은 테라스 반, 테라스 아닌 거 반, 이렇게 딱, 비율이 딱 섞여 있어요. 네. 그다 여기 보면은 오피스텔리 출입구하고, 여기 상가 출입구하고도 따로 돼 있고, 이렇게. 음.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이게 코스트코일. 음. 여기야 여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기는 뭐 단층이라서 뭐 걸릴 게 없죠 그 뷰가 잘 나와요 여기 서쪽도 음. 그럼 좀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뒤에도 여기 빼고 이게 다 투룸이에요 투룸은 지금 두동 요 두단 요렇게 돌아가 투룸이고 네. 그 다음에 안에는 다 이제 거의 원룸이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여기가 이제 동북향이에요 여기가 뚤거든요 네. 동북향 여기가 지금 I타입 고이고 J타입인데 여기가 지금 팔만한 게 테라스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음. 저층에 예. 저층은 여기는 커뮤니티 시설이고 예. 근데 저층은 별로 안 선호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7층, 9층, 11층 지금 여기 뭐야 테라스 있는 게 있는데 테라스까지 합치면 은 9평대가 나와요. 음. 그 다음에 열어 보면 여기 I라고 적혔는데 I가 그냥 실평수가 9평. 어디 네, 네, I가 적혔습니까? 요렇게 보면 아이하고 어. 섞였어요 근데 야는 이제 최하, 최하 금액이 1억 6천이 넘고 1억 7천 또 넘는게 있어요 위층은 근데 이제 제 테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밑에 층은 1억 4천 5백 이에요 요 테라스 같은 경우는 밑에 층에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오면 은 1억 5천 초반대 그 다음에 11층이 1억 5천 6백 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제 금액은, 투자 금액은 3,500만 원대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그리고 지금 최하 금액과 최고 금액은 개입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개입 차이가... 뭐 최하 금액이 1억 4,500 1억 4,500이고 이어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1억 6,600이에요. 아, 1억 6,600 대출은 얼마까지 되고? 대출은 70%까지 되는데 개인 신용도 따라 약간 틀리고 약간 틀린데 예. 뭐 부가세 빼고 예. 이제 분양가 말고 이렇게 부가세 포함 안는 가격에서 70%면 70% 까지 하면 저희 타이베 테라스 같은 경우는 3천 0만 대로 아, 내 실주자 금액이 보증금 예. 빼고 여기서 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원금이 뭐 480만원 프로모션으로 나가요 아, 원룸 같은 경우프투롬은다예 없어요 음, 없는데 이제 우리 수수료에서 고객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수수료에서 출혈을 해야됩니다 2억 5천, 베라스 없는 게 2억 5천 후반대에서 지금 네. 3억대까지거든요, 베라스 있는 게성수에 음. 따라서 틀린데 네. 그뭐그 돈, 투룸 한개 하는 돈으로 원룸 두 개를 할수 있거든 그러면 네. 수익 면에서 한 70만 원까지 내가 남아요 음. 이 동네가 옆에 킹스밀 자체가 원룸이 500에 55만 원이에요 화로 같은 경우 6병짜리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40만 원 그래도 방은 하나도 없어 지금도 네, 방은 전체적으로 공실이 없다고 네. 하는 거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 여기도 완판이에요 F타입에 음. 그 다음에 G타입도 다 완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올라와 보시면 뷰도 보고 여기 햇볕은 이쪽으로 다 들어가요 이것도 내가 사진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바깥 뷰도 보인다고 봐야지 밑에 정원뷰도 보이고 네. 15층 정도는 음, 14, 15층은 네. 여기가 한층 더 높아요 음, 여기가 낮잖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제일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뭐딴거 필요 없이 1,046호실이니까 관리비가 네.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10만원 이상 찍잖아요. 근데 네. 니어 같은 경우 는3만에서 6만원 사이 보면 돼 비교적으로 음. 정확한 건 아니라도 한5만원선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같은 경우는. 네. 그럼 거기서 요즘 원룸에도 다 이제 관리비가 없잖아요 네. 빌라도 뭐 10만원씩부터 있더라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딱 가면 팻말이 보트 있어요 우체국 부지라고 예예. 주민센터하고 그럼 이 주민들이 살긴 되게 좋죠 뭐 택배며 뭐 주민센터 이용하는 거 하고 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혁신도시 도하는 입구 쪽이네요 예 여기가 바로 안심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8분이에요 예. 더불어 예. 제가 걸어 다니거든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사무실 확정은 됐지만 은 예. 우리가 생각할 때뭐 삽을 떠야 네. 착공이 들어가야 확정이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100% 된다 하면 네. 지금 90% 이상인데 100%는 아니에요. 사실은. 음... 어쩌고 변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보통 이런 분양 사무실에 가서 자기 생각하고 관계없이 혹해서 아무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룸은 직접 거주하기 위해 들어가서 사실려는 분이 맞을 것 같고요. 임대사업으로는 원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원룸과 토룸 내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구조는 원룸 구조이고요. 입구쪽에 키노이 장이 설치가 들어 있고 우측편에 기본적으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 편으로 마찬가지 샤워부스 해바라기 샤워기 까지 아주 깔끔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싱크대는 조금 작은 편인데요 사실 투룸이 아니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로 시공이 되어 있고 대신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수납 공간이나 옵션 제품들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같고요 전자레인지 장까지 설치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소파 침대 tv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기 때문에 샘플로 갖다 놓은 것이고요 실제 옵션에 추가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식탁까지도 매립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입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옆쪽을 보게 되면 붙박이 장도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까지 고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침대 뒤쪽에는 아토할 느낌이 나게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기 이중창 단열 유리가 시공된 넓은 광폭 창호까지 시공을 해 놓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룸이나 원룸에 시스템의 오폰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현재 보시는 원룸은 테라스가 없는 모델하우스 샘플인데요. 실제 테라스가 있는 원룸도 있습니다. 이 정도 원룸이라면 충분히 임대사업도 가능하고 향후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구조는 투룸 구조의 내부입니다 일단 입구쪽에 키높이 장이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 수납 형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주방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노출 부도까지 아주 럭셔리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좌측을 보게 되면 좌측에 욕실 내부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시공이 되어 있어 사공화에는 매우 편리할 것같고요 샤워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기가 시공되어 있고 일체형 비대기 까지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피스텔도 예전과 틀리게 아파트 구조 형태로 많이 뽑혀져 있는데요 수납 공간도 충분하고 인테리어도 아주 럭셔리 하게끔 시공을 해놨습니다 좁은 공간에 필터인 냉장고가 시공이 되어 있고 옆쪽으로 수납장 그리고 광폭, 사각, 싱크볼까지 천정 에리드 조명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닥 마찬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현재 보시는 투룸 구조의 내부에는 TV와 소파 등은 당연히 옵션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영상을 보고 TV도 있었다, 소파도 있었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시고요. 여기 투룸 같은 경우는 실제 테라스가 되어 있는 모델 하우스 인데요 왕풍 미세기 이중창 마찬가지 단일 유로 시공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 물품을 사놓는 다면 마찬가지 여기도 임대 사업은 잘 되고 공실은 전혀 나오지 않게끔 아파트 구조로 뽑아 놓은것 같습니다 방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내부에도 절대 작은 형수가 아니고요 침대를 놓고도 공간은 충분할 것 같고 마찬가지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 테라스 마찬가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광폭 이중 단열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어 단열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대를 놓고도 남는 공간 옆에는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는데 드레스룸 내부에도 마찬가지 작은 공간이 아니고 충분히 옷을 놓고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뭐든지 직접 확인을 해보고 현장을 봐야 이 부동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룸이나 투룸 구조 절대 나쁜 구조는 아닐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차적인 목적은 임대사업이고 관공수가 밀집되어 있는 위치에 오피스텔이며 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자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인이 있어서 좋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 제가 확인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알파지구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보다는 주택 임대 사업이 월등히 좋다고 얘기 드리고요. 집값 상승 요인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뭐 소액 투자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억 몇천까지 주고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억 4, 5천 정도의 대출을 받고,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고, 지인에게 연락하면 480만원의 프로모션 혜택, 절충되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